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답하라 신천지 101가지 거짓말 종교사기수법 공개 오늘 주제 인간구원자 인류구원자 사이비 교주 이만희 인간구원자 사이비 교주 이만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함께 신천지인들과 함께 신천지 강사들과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나 신천지인들이나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과 이단 상담을 할때 먼저 서로 소개를 하고 시작할 때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때 특히 요즘처럼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할 때 어떻게 생각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생각을 할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을 어떻게 했을 때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혹은 사과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넓이 넓게 생각해보고 길게 생각을 해보고 높이 생각을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번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선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와있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인간구원자 사이비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인간 구원자 인류 구원자 사이비 교주 이만희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이비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입니다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라고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녀나 가족 중에 아는 친구나 지인 중에 신천지인들이 있다면 신천지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논쟁을 할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나 요한계시록 실상, 계시 성도와 천국, 주제별 요약 해설, 그리스도 행전 이런 신천지에서 출판해 놓은 책들을 가지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신천지인들과 대화를 해야 어떤 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 친구들, 지인들과 신천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는 항상 근거 제시를 할수 있어야 되고, 또 좋은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을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나 신천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는 조건으로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영상도 같이 보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에 한 번만 보지 말고 이 내용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천지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도 보시고 신천지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함께 볼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볼때한번 보는 것보다는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도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입니다.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천국비밀 게시, 226쪽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장막성전에, 과천 유제열 장막성전에, 대한민국에, 과천 유제열 장막성전이라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 있었습니다. 용우 일곱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이 침입하여, 청지기 교육원에 일곱 목사와 열불, 짐승, 장로들이 침입하여 다스릴 때, 하나님의 장막,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의 목자가 용 앞에서 한 아이를 낳은 후 도망을 간다. 여기서 한 아이는 이만희 교주입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비유로 해석하고 그 비유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실상은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대한민국 과천유재열 장막성전 사이비 집단에서 일어났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장막성전에 목자 유재열이가 용 앞에서 한 아이 이만이를 낳은 후 도망을 간다. 이때 여자에게서 과천 장막성전에 대한민국 과천의 유재열에게서 낳은 아이가 이만이가 용과 싸워 이김으로 용은 이 하늘 장막에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쫓겨나고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권세가 이만이에게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 이 일이 새일이요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땅 새에루살렘 곧 이스라엘이 창조되는 일이다 본장사건의 현장인 하늘장막에 대한민국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의 초림 때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날 배도자 유재열과 멸망자 오평호 목사와 구원자 이만희가 나타나니 이세 존재를 알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단 사입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를 유재열이라고 해석하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천국비밀계시 226쪽에 이만희씨가 저자입니다 신천지에서 출판해 놓았습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입니다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에게 질문을 한가지 해보겠습니다 정말 양심을 속이지 마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귀하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까? 이만희 교주입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까? 이만희 교주입니까? 세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구원자는 예수님과 이만희 교주 두 사람입니까? 신천지인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마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분 뿐입니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 한분 뿐입니까? 기독교 예수교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분 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자는 예수님도 구원자이고 이만희도 구원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이만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자이지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신천지는 구원자가 예수님과 이만희 교주 두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초림시대의 구원자고 이 시대 신약 계시록 실상 때인 지금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의 교리의 결론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구원자가 예수님인지 아니면 이만희 교주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이만희 교주 두 사람이 다 여러분들의 구원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죄인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만희는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입니다. 구원받을 자입니다. 인간이 결코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구원자와 구원 받을자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는 구원을 받을 대상자이지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자 사이비 교주 이만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인간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사이비 교주 이만희 천국비밀개시 223쪽입니다. 이만희씨가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이만희가 이기므로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 모든 것이 다시 있게 된다. 즉 승리자 아이때로부터 이만희 때로부터 하나님 나라 열두 지파 영적 새 이스라엘이 영적 새 이스라엘이 신천지가 창조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이다. 선도가 본문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도망간 여자 유재열과 배도자 용, 용의 무리 멸망자들과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와 열장로 그리고 오평호 목사 여자가 낳은 아이 구원자이며 여기 여자는 유재열이고 아이는 이만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 이만이가 구원자이며 이새 존재는 금초대 장막이라는 한 장소에 출현한다는 것이다 금초대 장막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을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만이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일곱머리와 열불가진 짐승과 싸운 자요이 아이가 이만이가 인류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아이를 이만이를 이단이라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만니가 지금 인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이만니 교주의 주장입니다. 이만니가 인류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아이를 이단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신천지는 이단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와 이단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기독교를 가장한 사이비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사이비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입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천국 비밀 계시 223쪽의 내용 이만희씨의 주장을 한번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이만희가 이김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 모든 것이 다시 있게 된다. 즉 승리자 이만이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열두 지파의 영적 이스라엘이 신천지가 창조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이다. 성도가 본문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도망간 여자 유재열 배도자와 용우무리 멸망자들과 오평호 목사와 여자가 낳은 아이 이만이 교주. 여자가 낳은 아이,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의 유재열이 낳은 아이 이만희가 구원자이며 계시록 12장에 여자와 아이는 한 팀입니다. 여자와 아이는 한 팀인데 실상에서 과천, 장막성전의 유재열과 이만희는 서로 고소고발을 통해서 감방에 가기도 합니다. 서로 고소고발을 통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감방에 가는 게 실상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이세 존재는 금초대 장막이라고 하는 과천의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출현한다 이 이만희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일곱머리와 열불가진 짐승과 싸운 자요이 아이가 이만희가 인류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만희를 이단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이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 예수교를 가장한 사이비 종교입니다 기독교, 예수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입니다 신천지는 사이비입니다 이단이 아닌 사이비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입이란, 사입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사단,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리, 거짓말 하는 자, 종교 사기꾼. 겉은 제법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을 뜻한다. 사시 이비의 준말이다. 진짜 같이 보이나, 실은 가짜인 것을 가리킨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입니다. 사이비입니다.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사단의 역사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리의 역사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적 그리스도 종교 사기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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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느니라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이 신천지에 들어가기 전과 지금 현재 신천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을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신지 행복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화목한지 아니면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는지 불신의 관계인지 화목의 관계인지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희망적인지 학교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제가 통장의 잔고가 신천지 들어가기 전과 지금 현재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녔던 직장생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입이란 제법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을 뜻한다 진짜 같이 보이나 실은 가짜인 것을 가리킨다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사단의 역사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리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우리는 이것을 종교사기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이단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구원자가 자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72쪽 73쪽의 내용입니다 약속한 목자 구원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 72쪽 73쪽에 나와있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한 목자는 성경의 약속한 목자로서 한 시대의 획을 그어 나누는 역할을 하는 목자이다. 그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동시에 그 실상을 함께 증거한다.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세례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게시로그 사도요한과 같은 입장으로 오는 목자가 있다. 계시록에 사도 요한과 같은 입장으로 오는 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목자, 예수님이 약속한 목자를 보내겠다고 한 사실이 성경에 없습니다. 약속한 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22절에 나오는 한 선지자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말락기 3장 1절 아모스 3장 7절 연라키와 아모스에 나와 있는 언약의 사자 길에비사자는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해 놓은 길에비사자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게시록에 이긴 자, 이기는 자는 성도들입니다. 게시록 22장 16절에 네 사자는 천사입니다. 이 만이 교주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 교주를 가리키는 성경구절 단어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이만희 교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약속한 목자가 이만희가 온 후에는, 그 약속한 목자가 온 후에는, 이만희가 온 후에는 그에게로, 이만희에게로 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재림 때의 일곱 금초 때 교회의 일곱 사자는 길애비 사자일 뿐이고, 재림 때의 과천 유제열 장막성전에 일곱 명의 천사 직분을 받은 일곱 사람, 일곱 사람은 길애비 사자일 뿐이고, 그 길 예비 사자 전에 이만은 약속의 목자에게로 가야만 구원이 있다. 약속의 목자 이만희에게로 가야만 구원이 있다. 신천지는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신천지 구원자는 이만희입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답하라. 신천지 101가지 거짓말 종교사기수법 공개 인간구원자 사이비 교주 이만희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입니다. 요한계시록 실상 37쪽 내용입니다. 계시록이 응하고 있는 오늘날은 계시록에 약속한 이긴자 이만희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성도와 천국 182쪽입니다. 이 사건을 대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고 배도 멸망 후 구원자 주가 오신다고 하셨다. 여기서 배도자는 신천지 계시록 실상에서 배도자는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의 유재열과 일곱 천사직분을 가진 과천장막성전의 신도들입니다. 멸망자는 오평호 목사와 천지기교육원의 일곱 목사와 장로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재림예수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구원자는 이만희입니다. 구원자, 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이 나오는데 그 구원자가 이만희 교주이고 제림 예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와 천국 182쪽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도, 멸망, 배도 사건, 멸망 사건이 있은 후 구원자 이만희가 주가 오신다고 하셨다. 구원자 주가 오신다고 하셨다. 구원자 이만희가 오신다고 하셨다. 주제별 요약 153쪽 내용입니다. 2009년 주제별 요약 개설 153쪽 내용입니다. 신학시대의 성도들은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 구원자, 이긴자 이만희의 실체를 아는가?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만희를 알아야지 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라 하면서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입니다. 주제별 요약 157쪽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목자는 이기신 예수님뿐이었고 신약에서 약속한 목자 이만희는 계시록 12장에 이긴자뿐이다 이만희 뿐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경책도 한 권뿐이며 신약에 약속한 이긴자도 하나뿐이며 오늘날 성도가 가서 예비할 곳도 오직 한 곳이다. 말세에 자기교회의 목자가 구원을 줄줄 줄 알고 따르는 것은 큰 오해이다. 말세는 오직 약속의 목자 이만희를 깨달아 믿고 속해야만 구원이 있다. 말세는 에 오늘날에는 지금은 오직 이만희를 깨닫고 믿고 속해야만 구원이 있다. 요한계시록 실상 474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39권은 초림 때의 약속한 목자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한 것이며 신약 27권은 재림 때의 약속한 목자 곧 이긴 자세 요한 한 사람을 증거한 것이라 할수 있다. 이만일를 증거한 것이라 할수 있다.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은 이만일를 증거한 것이라 할수 있다. 초림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구약 성경을 들어 자기를 증거했듯 재림 때 약속한 목자는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되어 이 만이는 예수님의 영과 만이의 육체가 하나 되어 신약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예언된 자기 자신을 증거한다 이 만이 자신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재림 때 약속한 목자는 이 만이 자기 자신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그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 교주 이만희는 재림 때의 약속한 목자 이만희 자기 자신을 증거한다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시대 구원자가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행전 362쪽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듯이 신약 성경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하나된 이긴 자 이만희 한 사람을 알리는 것이다. 오늘날 신천지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약속한 목, 약속의 목자 이만희가 성경을 통달하여 육하 원칙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만희가 성경을 통달하여 육하 원칙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영은 다른 영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신천지에 구원은 없습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된 존재가 초림 예수님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의 육체가 하나 된 존재입니다.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이 다르다고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주장을 합니다. 앞에서 이만희 교주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천지 구원자는 이만희라는 것을 이만희씨가 써놓은 책들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간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 이만희의 주장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요약 해설 57종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천년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일해 오셨고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짓 증거를 해왔다 그리고 의인들과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였다 마귀의 신을 받은 자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함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거짓 신의 소유자가 핍박을 위해 거짓말을 유포하여 참목자를 믿지 않게 하는 역사를 한다 자기를 예수라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며 자기를 교주라 하고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며 자기를 백마탄자라 하는 등 거짓말로 매장해 왔다 그같이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서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다 그같이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서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다. 신학성경에 예수께서 약속한 목자는 이만희는 예수도 하나님도 교주도 보혜사 성령도 백마탄자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가 써놓은 천지창조, 요한계시록실상, 개시, 성도와 천국, 주제별요약, 그리스도행전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책과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에서 한 행사들에서 이만희 씨를 자기를 예수라고 한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기를 교주라고 하고 기독교의 교주는 예수교의 교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입니다. 이만희 씨가 스스로 직접 말하고 있는 것.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방금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를 교주라 하고 자기를 보혜사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 교주라고 신천지에서 분명히 교육을 했고 배웠을 것입니다 자기를 백마 탄자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백마를 탄 사진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같이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서 거짓을 유포한 것이다 신약성경에 예수께서 약속한 목자는 이만희는 예수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교주도 아니요 보혜사도 성령도 백마탄자도 아니다 이만희 교주가 주제별 요약해설 57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천지인들은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의 증거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이다. 나의 증거는 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별 요약 해설 10권 147종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말, 진리와 거짓말, 비진리. 하나님과 그 소속 목자의 참말은 진리이고 생명이며 마귀와 그 소속 거짓 목자의 거짓말은 비진리이며 사악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체이고 마귀는 사악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만희 씨는 거짓말은 마귀 자식인 증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정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강사들과 신천지인들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예수교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분 뿐인데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와 강사들은 구원자가 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구원자고 이만희도 구원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오늘 인간 구원자, 인류 구원자는 사이비 교주 이만이라는 주제로 이만희 교주는 답하라 신천지 101가지 거짓말 종교사기수법 공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만희 교주가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천국비밀 게시 223쪽 그러나 이 아이가 이만희가 이김으로 새창조 역사가 시작되어 모든 것이 다시 있게 된다. 즉 승리자 아이 이만이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열두지파 영적 이스라엘 신천지가 창조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이다. 성도가 본문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도망간 여자 유제열 배도자와 용우물이 멸망자들과 여자가 낳은 아이 구원자이며 유제열이 낳은 아이 이만이가 구원자이며 이세 존재는 금초 때 과천의 유재열 장막성전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한 장소에 출연한 대한민국 과천의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출연한다는 것이다.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 대한민국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일어났던 이만희 교주가 박태선 전도관에서 10년 있다가 다시 과천의 유재열 장막성전으로 옮겨서 3년 6개월 정도 있다가 탈퇴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아이는, 이만니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일곱머리와 열불가진 짐승과 싸운 자요이 아이가, 이만니가 인류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아이를 이단이라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아이가, 이만니가 인류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아이를 이단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예수교를 가장한 사이비 종교이고 이만이는 사이비 종교 신천지의 교주입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이 교주이고 기독교 예수교의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이 아이가 인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만이가 인류의 구원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마시고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구원자는 예수님 입니까 이만이 교주입니까 아니면 통일교회의 문선명입니까? 한학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입니까? 전상홍입니까? 아니면 JMS의 정명석 교주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재림교회의 재림예수라고 하는 구인애입니까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시대 구원자는 예수님입니까? 이만희 교주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구원자는 예수님과 이만희 교주 두 사람입니까? 당신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분 뿐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 한분 뿐입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천지는 구원자가 예수님과 이만이 교주 두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초림시대의 구원자고 이 시대 신약 계시록 실상 때인 지금 구원자는 이만이 교주라는 것이 신천지의 교리의 결론입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만이 교주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양의 탈을 쓴,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사단의 역사입니다. 모든 인간, 죄인은, 이만인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구원받을 자입니다. 결코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성경을 확인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서 나의 구원자는 이 만이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는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때 생각의 너비, 생각의 길이, 생각의 높이, 생각의 깊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물체나 혹은 사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넓게 생각해보고 길게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깊이 높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인간의 구원자 사입이 교주 이만희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